The world f r e 여러 h e 자,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보를 또 하나 받았는데, 요새 뉴트리아에 이어서 제보 개 많이 받아요. 저희 집앞 해수욕장에 지금 한 겨울에 맹독성, 아주아주 맹독성 해파리가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로 달려가서 한번 퇴치해보고, 퇴치한 녀석을 가져와가지고, 에어프라이 넣어보고, 구워보고, 얼려보고, 이런 식으로 실험을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지금 바로 해파리 있을 때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해파리한테 쏘이러 가요. 레스 고. 아, 해파리한테 쏘이자 말은 구라예요 자, 여러분, 한겨울에도 맹독성 해파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해파리들 다 리졌어. 만약에 오늘 잡을 수 있다면, 이 해파리로 가진 실험 같은 거, 에어프라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좀 궁금한 것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오늘 개물 깨다, 엉엉. 자이 해파리 래끼들아 어디니와 여러분 오늘 물이 많이 빠졌거든요 야 이런 날 해파리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여름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는 해파리가 이런 해안가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름일 때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보름달 물 해파리라는 여름에는 쉽게 볼수 있는 그런 해파리고요 오늘 제가 잡는 거는 두피 보름달 해파리라고 겨울에만 들어오는 해파리인데 왜 군소리끼야 여있니 잠시만 잠시만 여기 안으로 들어와봐 어 그렇지 내 군소리끼 나는데 이제 군소철이 왔습니다 저 멀리 꺼져 너 너무 작아 너 잡아먹으면 야만인 소리 들어 나 이리와. 여러분, 바로 차어 바로 차어 <웃음> 여러분, 이게 바로 두피 버르다 해버립니다. 미쳤는데? 진짜 들어와있네? 와, 여러분, 크게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아주 주의 깊게 보세요. 약간 보랏빛이고, 배 쪽은 검은색이거든요? 자, 요런 애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요. 얘네는 진짜 완전 맹독성이기 때문에, 한번딱 쏘이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요거는 자극을 또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잡을 때. 자, 왜 그러냐면요. 자극을 주면은, 이 촉수의 수 순간적으로 정자를 미친 듯이 내뿜어가지고, 바로 번식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렉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죽여야 되는 렉기에요. 근데 저는 실험 말할 거기다, 때문에 아예 생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개빨리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거 오늘 많이 잡을 수 있겠는데 제 여러분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이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요정도입니다 너무 빨랐나? 저, 게, 죄송해요 무서워가지고 저 밑에 나풀 나풀 거리는 거 있죠 저게 바로 촉수예요자일 한번 퍼 볼게요 자꾸 주지 말고 오케이. 얄로 얼로 얼로. 오케이. 레, 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바로 육지로 가자. 와 미쳤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물 계속 뿜죠. 이게 무서워서 질질 싸는 거예요. 더 싸. 더 싸. 넌 뒤졌으니까. 와 미쳤다. 여러분 저 솔직히 이렇게 빨리 발견할줄 몰랐거든요. 해파리가 진짜 운좋아요. 볼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쫄짱기 요런 거 잡을 거는 그냥 돌 같은 거 이렇게 디벼보면 있는데 얘네는 서식지가 없어요. 그냥 서식지가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운이 개 좋거나 운이 개 없거나 한번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촉수가 없는 요등 부분 있죠. 요쪽은 독이 없습니다. 저는 장갑을 껴서 지금 만지는 거지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직원 딱 하면 구멍 바로 뚫려요 직원 보이시죠 여기 구멍 바로 뚫린 거제 아, 손가락이 개세긴 해요 자, 여러분 얘는 준비해온 뽀치통에 담아가겠습니다 뽀치통 불쌍한 거 처음이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잠깐 이렇게 둘게요 펀치 한 대만 때리고 닫아버려 여러분 여기 맞나 봐 <웃음> 너네 진짜 다 뒤졌어 오늘 자 얘네가 들어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은요 2주 동안 파도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파도에 떠밀려 왔다가 다시 너울성파도로 뒤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얕은 곳에 갇혀가지고 저 같은 렉키한테 뒤지는 거예요 매년 해파리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이 줄일 순 없겠지만 최대한 그 사고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록하 해파리야 어딨니 아 이렇게 또한 마리 보면 없을 수 있는데 얘네가 어느 정도는 무리지어 다니긴 하는데 막 미친 듯이 무리지어 다니지 않거든요 미친 듯이 무리지어 다니면은 한번 잡을 때 엄청나게 많이 잡을 수 있기도 한데 그런 거는 보통 이 이제 름달물 해파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름에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는 고그 해파리죠. 그거는 또 무리지어 엄청 다닙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여름에 그 해파리 말려서 먹었었는데 그때 그 해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15일인가 영상 찍었는데 심지어 겨울인데도 한번에 잡네 리 봐. 여러분 지금 저쪽 로나 흥분한 거 보이시죠? 네 알아요. 근데 좀만 참아주세요. 계신다니까. 야 이러다가 오늘 문어 잡으면 어떡하냐? 이거 문어 컨텐츠로도 못 쓰고 이거 해파리한테 던져줘볼까? 제가 헌터팡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떡상한 영상인데 그게 바로 저 해파리한테 겨울에 성게를 주는 영상이었거든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목이 어그로를 좀잘끈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롯나게 감사합니다 오늘 다 뒤졌어 해파리 개썩상한다 라고 말하면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나와 해파리 렛지야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쫙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쭉빅 누르면은 물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리바와 여러분 진짜 한 마리도 없어 오오 고기 고기 생선 꺼져 리발 네끼정 떨어져 자그러면 저쪽 물골까지만 가보고 없으면은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여기는 뒤로 나가는 지금 파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보이시죠 요런 곳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와이 새끼가 이렇게 방금 파도가 쳤죠 그 파도에 그냥 어린아이들을 자칫하면 그냥 휩쓸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이나 속초 양양 이렇게 파도 센 곳에는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많이 아이들이 실종되고 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요 아이한테 바다 놀러가기 전에 머릿속에 상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뭐 생각해볼까 왜 이렇게 카리스마 있냐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테트라부트 밑에 사이 있죠 저런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런 테트라부트 사이에 들어갔다가 얘들이 못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제가 죽여버릴 겁니다 없어요? 그이고 유용한 팁 같은 거 얘기하면 없더라 여러분 이제 석축으로 이동할 건데 이동하기 전에 자리나 한번 볼게요 어이구 잘 있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끝에 지금 물이 많이 생겼죠 이게 해파리가 몸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면 물이 덜 생길 겁니다 일단 친구들대로 이렇게 닫아보서 그럼 다 뒤질 친구들 오케이 자 여러분 석축으로 하는데 해파리들이 저 바깥쪽에 붙어있을 거예요 어 뭐야 아이고 숭어래끼 죽어있네 자 여러분 숭어새끼입니다 아이고 지금 이 숭어처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숭어 투망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숭어 시체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야 해파리들 다 어디 갔냐 이사 갔냐 아씨 오늘 은혜 데려왔을. 들어왔을... 여러분, 해삼 개커. 해삼, 해삼. 잠시만. 한번 빼보자. 한 번만. 너무 큰데, 야. 너 처음으로 인정한데. 내꺼보다 크다. 아, 아, 떨궜어. 조심히 가. 일부러 방생한 거야. 아시죠? 오늘 목표는 해파리에서 오늘 뭐 문어 이런 거 나도 안 가져가요, 저. 대신에 해파리 렉기들 다 뒤졌어요. 와, 이쯤 되면 보여야 되는데. 저거 한 마리 잡겠다, 오늘. 아니, 왜냐면 이거 제보를 해주신 분이 여기 속축에 많이 붙어 있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많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 이거 리발. 거짓 정보다. 지금 알았어요. 자,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끝까지 찾아볼게요. 끝까지. 와, 진짜 안 보이네. 어,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어떤 개 호랑말코 같은 냄이냐 리토스도 처먹었네 개 맛있게 처먹었나 보다 아이고 여러분 이런 거는 건질게요 아 어떤 리발리카이 좋은 나래 비닐 버리고 리라리아아 일로와 리토스 아이고 해파리 같네 떨어버려 떨어버려 개 절지마라 와 미치겠네 해파리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제보해줄 래끼가 동네에서는 친구래끼거든요 제가 방금 카톡 보냈어요 야, 해파리 더못 잡으면 너리진다고자한러분 찾았습니다 찾어요 저기 보이시죠 자 찾았는데 일단 요들체가 지금 굉장히 짧거든요 괜찮아요 길어져라 로추들채요네 해파리 래 잡으려고 아주 그냥 만마히 준비를 해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빨리 건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물살 때문에 멀어져 오케이 원킬 리발랄기야일로와이 <웃음>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일단 얘 바로 이렇게 들고 자 다른 애기도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여기 갈대가 너무 많이 자라서 없다 해파리 레기야얼딱세 마리만 잡자 세 마리만 아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한번 잡으면 그 집착이 끝나지가 않거든요 야 미안하다 해파리들아 너너 너 진짜 너네 다뒤져서 진짜야 지금 또 흥분한 거보이죠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꼴 보기 싫어도 자 여러분 지금 이 주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자요 일단 리발 레기요레기 이거 들고 보치한테 달려갈게요 <웃음> 어 그래 가자 가자 보치르끼 산책하는거야 잠깐 내니킹 맞아라 아이 새로 산건데 해파리 냄새 쳐나겠네 헤이 친구 왔어요 자, 여러분 좀 전에 작은 애가 확실히 조금 더 작습니다 그죠 자 일단 얘도 엎어볼게요 들어가라 아 라떼다 자 여러분 지금 얼굴에 튀었거든요 지금 이쪽에 튄거 같은데 어 됐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튀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직접적으로 푹하고 쏜다고 해서 박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해돼서 떠다니는 촉수도 다리에 그냥 붙으면은 그냥 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튀는 거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괜찮은 거 같아요 막상 괜찮으니까 개쪼은 거 같아 사실 랑피하네 와 여러분 두 마리만 했는데도 큰 아이스박스가 꽉 찼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아봐서 분명히 이렇게들이 해수욕장에서도 판을 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또 여기는 서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를또안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마지막으로 해수� 욕장 한번 싹돌아봐 살 죽여버릴게요. 아니, 아니, 에요룩겨루룩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얘들이 요런 돌 같은데 붙어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요런 겉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있을 것 같은데? 꼭 어? 여러분, 해파리 사치인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지금 해파리가 왔다가 리진 겁니다. 그죠? 오 맞네, 맞네. 자, 여러분, 요것도 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요것도 챙겨야 됩니다. 요것도 챙겨야 돼요. 자, 요것도 털어넣어. 아씨 튀기니까 무섭네. 이거 다나버서 아싸 2.5마리. 양심이 있어서 한 마리라고는 안 할게요. 자, 보셨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어, 저거 뭐야? 여러분, 저거 뭐예요? 두 마리? 띵띵 리치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오 해파리 해파리 우와 여러분 어 이거 근데 두피 보름달 해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새끼 한 마리도 있어요 보이시죠 자 저게 새끼거든요 우와 자 얘네 그러면 1타 3피 바로 한번거 볼게요 야 일단 조그만한 새끼 한번 걷어볼게요 여기로 와봐 폴짝 아 맞네 여러분 보름달 물 해파리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리즈일 수도 있었어요 제가 살렸어요 우와 얘 크기 봐라 미쳤다 자한 마리도 한 마리도 올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치리발 래키야 여러분 자국 주지 말고 빨리 가져나가야 일로 일로와 일로 너네 산책하는 거야 이 삼둥이 래키야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자, 여러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보다 커요 얘 진짜 큰애 있죠 와 얘는 엄청납니다 어흥분돼 미치겠네 아 이런 나쁜 래끼 잡는 거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제일 큰 애를 손으로 딱아 잘리겠다 와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이 촉수예요 요이 촉수 보이시죠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잠시만요 아 이건 해초네 아 해초네 죄송해요 들어가라 오케이 자 얘네 잡아놓을게요 여러분 장갑 껴서 만진 겁니다 맨손으로 절대 따라지면서돈트 h 이 디스 t 해파리 들어가라 와 대박이다 더 있을 것 같아 닫아버려 계속 잡을게요 흥분돼 미치겠어 네네 변태 맞아요 변태 맞아요 그냥 해파리 변태 를기라고 불러주세요 원래 또 있다 와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는 바닥에 깔려서 놀아요 아까 걔는 둥둥 떠 있었잖아요 근데 보이시죠 걔는 바닥에 깔려 있어 이렇게 야, 자극 주지 말고 바로 트래핑해서 건져 리발래기대박이다 여러분 잡는 즐시 지다 갖다 넣겠습니다 와개들어졌네 은혜한테 개 털리겠다 어쩌라고 열어버려 근데 이거는 죽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 있으면은 좀더보로빛을띠거든요 너야 뚜두지야 뚜두지야 들어가라. 너네 오늘 아주 대가족 만들어 줄게. 자,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분. 이쪽 지형은 대가리가 좋은 지형이에요 왜냐면 요렇게 해초처럼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은신, 은신. 하지만 내 눈도 피할 수없지 여러분 눈도 피할 수 없나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레끼리발레끼 아, 얘네 여기는 죽은 거 떠밀려나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와, 야, 씨. 야, 겨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이렇게 내싹다할렐로해 버리고 싶네. 그리고 요런 바닥이 없어요. 해초가 있는 요런 데 은신해서 지금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들이 내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은신 신한건 아닐 거예요. 한 마리만 더 볼게요. 한 마리만 더. 두 마리 딱 들어가서 넣어버리게. 야야 이타 이피야. 야 리발 또 있네. 와 여러분 이게 미쳤는데? 그게 보이시죠? 비교해 보세요. 미쳤죠? 아, 개 무서운데 이거? 자로 에 예, 꺼질게요. 들어와 들어와. 어유 어유. 야 너무 코틀체만이. 씨. 야두 마리 더 어디 있어? 에이 러러러 버섯돌이랬게. 야너 수북하다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오케이 야타 이거 안부르기니야야이 뜻이 부러지겠는데 한 마리 더 해볼게요. 야타야 야, 페라리 왔다. 페라리 왔어. 오케이 오. 오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꽃지 말도 안나오 야야 산책하는것 아니야 리발리아 너무 힘들어 우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무슨에요 여러분 여름 아니에요 진짜 겨울이에요 입김도 나오고 야 이거 가득 채우겠는데 미치겠네 발로 트래핑해서 <웃음> 넣어버려 이게 제가 손으로 하는 이유가 실체로 하면 요 물이 팍칠것 같아서 얼굴에 눈 맞으면 실명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조심히 넣을게요 야 얘네 너무 큰데 얘 바닥에 한번 깔아볼게요 우와 씨와 여러분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얘는 100% 뜯어지겠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파리 지방레기야와얘레끼는 뭐야 얘 이런거 위험하지도 않아 사실 위험해 아이스바스 가득 차겠는데요? 다 채울게요. 다다. 자, 여러분, 보이는 거몇 마리만 더 잡고 갈게요. 이거 아이스바스 가득 채우면 진짜 저 은혜한테 개 뒤져요. 근데 가득 채울 거예요. 야, 얘네가 집단이네, 지금. 지금 죽은 애들을 본것 같은데. 어, 얘는 완전 살아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나풀거린 거. 아까 쟤네는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게 찐입니다. 오동통하네, 이렇게, 이거. 바로 아, 보름달 물 해파리였으면 바로 처먹었는데. 옆에 새끼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자, 일단 얘 자꾸 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람보르기니의 탑승 리발레키야.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넌 새끼니까 내차 트레이블레이저 리발레키야. 야, 아까 나한 마리 잡고 뛰쳐가는데 이제 한 마리도 안 잡고 뛰쳐가네. 너무 좋다 야 여기 여기 여기 쌍둥이 렇기또 있다 쌍둥이 래기너 일로 들어와 옳지 너한 마리 더 옳지 그래 그래 그래 오우 이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야 마지막 마지막 오, 오 마지막 두 마리 야 너무 많아 리발 리발 래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여러분 겨울에 진짜 바다 들어가지 마세요 진짜 잘못하다가 진짜 큰일 났습니다와 아하 아. 제짜다 썼다 오늘 산 건데 리발 야 가자 가자 살짝만 웨이크 보드 타자 정장 뿌리지 마 들어버려 얘들은 바닥에 한번 뿌려볼게요 나가 나가 야더 나가 이씨 와 여러분 진짜 미친 겁니다 1분만에 잡은 거예요 다섯 마리 그것도 완전 맹독성 이한 마리 사람 몇 명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진짜로 오늘 한 4... 4천만 명 살렸다. 개잘했어. 개잘 개잘했어. 여러분 얘도 조심히 넣을게요. 어차피 제가 집에 다못 들고 가고 몇 마리는 처리해서 갈 거거든요. 물론 이 녀석들도 안 좋은 역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바다거북기에주 먹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 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조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저렇게 박살 내놓을게요. 어 그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딱한번만더 잡아올게요. 와 근데 진심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발레끼들아 이제 나오지 마. 잡을 만큼 잡았어. 와 귀신같이 안 보인다. 여러분 아까 걔네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몰래 보여야 되는데 귀신과 주저이한 마리 보이네이 니발레끼 뭐야, 이게? 여러분, 여기 한 마리. 옆에 여기 한 마리. 보이시죠? 여기 숨어있는 거. 자, 저기 한 마리 또 숨어있고, 여기 숨어있고, 저기 한 마리 또 있고. 와, 미쳤다. 여러분, 보시면은, 요런 거는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것도 무조건 건져야 된다. 아, 얘는 들어터 죽었네. 그래도 건져야 돼요. 자, 여기 숨어있다. 자, 이렇게 죽은 거는, 이 건드렸을 때, 정자를 내뿜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죽으면서 다 정자를 내뿜었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거 있죠? 요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쥐박엔 태워줄게. 자, 여러분, 아까 살아있는한 마리 더본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두 마리가 또 있네? 뭐야, 왜 계속 나와? 뭐한대 비리니? 아, 들어 이거 두 자 이런 애들은 착각하면 안돼요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랄근 어, 개 세지겠네 이결혼해서 랄근 필요 없는데 자 오케이 여러분 얘 예, 마분이 오야 제일 많이 잡았다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메이크 보드 힝 들어봐서 으아 살려주세요 열어버려 야 가득 찼습니다 이거 몇 마리는 인적 두문에 가서 흙파가지고좀 다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 잡은 랩게들 네 챙길게요 어우 실하네 후후 와 여러분 지금 천만천만한 거 보이시죠 아우 oh, 쉣 여기 묻으면 안돼 이거 집에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상만이가 빨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 마지막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일단 요정도만 잡아도 오늘은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를 이제 제가 땅을 묻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묻으러 가볼게요 닫아봐서 진짜 많이 잡아서 너무 행복한데 개 힘들어 유튜브 하지 마세요 자 갑시다 리발 렛끼들아거자 여러분 지금 인적이 드문 사람이 거의 닿지 않는 것처럼 하데 일단 여기를 파줄 겁니다 근데 삽을 안 가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일 좋은 삽이 있습니다 손삽 리발 파자 파자 파자 와꽤 넓게 파야겠다 손가락 쥐이 좀 많이 나겠는데 리발 거의 두 자 여러분 요정도 구덕이 팠으면 어, 더 파야겠다 팔로 팔게요 뒤집고 뒤집고 파자오 어, 뒤져 얘네를 밖에서 처리한 방법은 비료로 주는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비료로 많이 사용하기도 도 한답니다 자, 해파리 수십마리 여러 버서와 제가 집에 들고 와서 실험할 한 두세 마리 빼곤싹다 두어버릴게요 넣어버려 야야 꺼려라 야 꺼려라 꺼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어두 마리 두 마리 너 빛깔 좋다 야 나랑 가자 어 찢어졌어 오케이 너 좋다 아 잠시만 흙범벅 됐어 다시 나와 아 여러분 그냥 다 묻어버릴게요 왠지 아세요? 1분이면 다섯 마리는 잡아요 또 잡아갈 거예요 집에 가는 건자그 다음에 해파리 비빔밥 만듭니다 초저저저 초저저저 자 묻어 묻어 묻어 묻어 오. 뒤꿈치 엘보 파슈 파슈 파슈 파슈 자 이렇게 딱 묻었으면 마지막 의식이 필요합니다 할레루야리키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집에 들고 갈두 마리마저 잡으러 갈게요 1분이면 잡는다 닫아버려 여러분 실험에 들어갈 어, 마무리 두 마리는 명예롭게 제 손으로 누겨버리겠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 발견 여러 벌써 한 마리 나왔어요 1분 안 걸렸어요 5초 걸렸어요 심지어 얘사라이니다 이렇게 딱 물에 쓱 뛰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럭비공처럼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트라이크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 레키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아 얘도 그냥 싹 가가지고 이렇게 얘는한 손에 요렇게 그렇지. 아 여기서 던지고 싶지만 던지면 터지기 때문에 right push, okay. 저랑 한 마리 더큰 거. 아배 아프다. 갑자기 롱마리요 여러분 빨리 잡아야겠는데. 어안 보이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한 마리를 뭐 잡고 난 여기서 똥을 싸는 건가? 저거니? 이렇게 숨어있으면 모를줄알았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밟고 바로 쏘여가지고 병원 실려 가시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가 발로 한번 쓱 차면은 멋있게 올라올 거예요. 자 멋있다 멋있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에를 딱 잡아 어이구 더 멋있네 여기서 백으로 스리 포인을 들어가 피자 같았다 받아 버려 자케 여기 잡은 방금 세 마리는 지금 바로 집으로 들고 가서 실험 어떤가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봐요 나당 나당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맹독성 두빛 보렸다 해파리를 잡아왔습니다 어때 어때 독 냄새나 왜내가 <웃음> 저번에도 그렇고 독 있는 거 잡을 때 괜히 무서워가지고 독 냄새 난다고 구라 치더라고요 구라 아니야 무슨 냄새인데 독 냄새가 윽 동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두피 보름달 해파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해파리는 수온이 올라간 여름의 해안가에서 많이 발견돼가지고 해파리 쏘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두피 보름달 해파리는 겨울철에만 딱 들어옵니다 왜냐면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면은 애들이 몸이 도태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만 해안가로 좀 몰려오는데 제가 저번에 해파리 말려서 먹을 때한 15일 정도 해파리만 찾아다녔을 때두피 보름달 해파리가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도 보이니까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라 색핑거 있다. 바로 그냥 개 튀세요. 알았지 은혜야. 응. 근데 넌 어차피 수영도 못 해가지고 물에 안 들어가잖아, 맞지? 나 수영도 잘하고 <쏘> 서핑도 잘 탔. 파... <웃음> 3년 동안 서핑 두번 탔어요, 여러분. 세 <웃음> 번이야. 난두 번인데. 너랑 안 탔어. 언놈인데? 구리빛. <웃음> <웃음> 자, 그럼 그래서 두빛 버른다 해파리로 한몇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 녀석을 제가 에어프라이기고 한번 넣어서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거든요. 었 아 옛날 에어프라기 쓸게 그럼 지금 그거 버릴 거야? 애순이? 어. 그거 어떻게 버려? 저 흔들어 거기에 독다 묻어가지고 그럼 그 실험용으로만 쓸게 계산지 오케이 해줘 제발 오케이 해줘 오케이 예으스, 예 세게 그깐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나?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 한두 가지 더실험할 건데 오늘 지금 시각이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바로 들될 겁니다 첫 번째 실험 뭐냐면요 이 해파리가 몸의 구성 중에 수분이 90%야 알아? 응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2시간 정도 오빠 거기 턱 대지 마어나 오, 오. 아까 이거 해파리도 더 여기 쳤어 아무렇지 않지 지금? 어 썩었다 <웃음> 야 은혜야 아 근데 진짜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이 아이스박스에 12시간 정도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은, 얼만큼의 크기가 남나? 한번 궁금해서, 요렇게 첫 번째 실험을 해보고, 다음날 돼서 에어프라이기도 넣어보고, 뭐 구워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물로 다 변하는 거 아니겠지? <웃음> 괜찮아. 그러면 개많아도또 가서 잡아오면 돼.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의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크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두 번째 녀석은 크기가 요정도입니다. 요정도. 자, 보이시죠? 들어가라. 12시간 뒤에 와요. 라닥나닥. 12시간 지났다. 자, 바로 한번 꺼내볼게요. 열어봐서. 어, 어때? 물로 됐어? 썩었는데? 오, 오! 음. 완전 물로 됐지, 거의. 굉장히 많이 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뒤로 가, 뒤로 가. 이거 찍어, 이거 찍어. 일로 와. 너, 보인. 보이냐? 너 뭐가 보이는데? 너야 일로와 야 씨, 얘네 다 갈렸어 이거 봐 어제는 형태로도 이렇게 완전히 갖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속수랑 덩어리랑 다 분리가 돼 버렸어요 보이시죠 뒤면 아, 뭐? 죽음이야 해파리한테 우리가 쏘였어 죽음이야 아니면 내가 너한테 죽음이야? 내가 너한테 아 너가 나한테 그렇지 그렇게 맨날 <웃음> 한대 맞고 두대 맞고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헌터팡님 이러면서 어? 이거 가전폭력 신고 <웃음> <웃음> 아니에요 여러분 고라예요 제가 맞아요 자, 여러분 12시간이 지나니까 해파리 거의 한 40% 정도는 물로 변한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바로 두번째 실험 들어가겠습니다 도록하 바로 대망의 해파리 에어프라이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요 자이 해파리 한 덩이를 하나 둘셋 야 이거 약간 젤리 같다그든야 그지? 자 여러분 이거 해파리를 빨리 빨리 빨리 진짜 안다라고 이번에 촉수 얼굴 쏘가지고 얼굴 다 괴사시킨다 너 진짜 쓰레기다 헐 너도 어제 썩었다 했잖아 나한테 아니, 아, 아니 이거는 아, 어, 어. 말이 다르지 이건 너도 한 대만 맞아. 나 해파리 아, 나... 나기안좋 너가 아나 해파리... <웃음> 나 해파리 들고 있어... 아나 해파리... <웃음> 그만 달려!!! 발성이 작네 뭐라고? 발성이 작다고? <웃음> 아.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가 다가 막혀있어, 엄마. 다리에 막혀있지? 있... 막혀 <웃음> 안 내리발, 나 막혀있어. 제러보 <웃음> <웃음> 그래서, 요, 해파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에어프라이기에 바로 넣을 겁니다. 아,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이거 감을 모르겠다. 해파리 비싼 거 있어요, 여기? 이거 새우, 개강구. <웃음> 이거 어떻게 소개해? 너가 한번 해봐. 시작. 케이, 닭다리, 어. 소고기, 새우, 덥치 장작. <웃음> <웃음> 자, 하하하 여러분, 이거는 200도씨에서 10분 먼저 조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야! 여러분 그러면 10분이 다가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라탕 라탕. 라탕. 라탕. 으. 라닥라닥 <웃음> 자 여러분 지금 5분정도 경과했거든요 땡 리바라켄 열어버려 오 여러분 그냥 젤리가 굉장히 굳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까보다 좀더 점성이 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넣어봐서 다시 0프파이어자 여러분 이제 거의 15분 정도가 됐거든요 자 한번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땡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가지고 너의 애드리브를 참 보고 싶거든 하나 둘셋 하면 바로 하는거야 땡 대신에 자. 아뭐 할까 어어 <웃음> 나안 도와줄건데 하나 둘셋 망. 야 어, 뭐라 그랬어 방금? 멍 뭐. <웃음> 그럼 너도 해봐 나? 나도 바로 하지 하나 둘셋야여러봐서어 <웃음> <열어봐서? 웃음> 여러분 옆에가 다 흰색으로 변했거든요 자얘 한번 은장반에 한번 쏟아버릴게요 와 이거 봐 물처럼 됐어 여기는 그냥 물 됐는데? 우와 이게 뭐야? 여러분 에러프알기에 넣었더니 뭐 약간 계란 푼거 같지 않아냐아 냄새 이상해 어 무슨 냄새야? 맞지 마 아, 씨. 독이야 아 받아줬다 맞지? <웃음> 약간 냄새가 미역 냄새가 좀 나요. 그럼 너 아까 무서워했잖아. 난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김은혜랑 살면은 그 어떤 것도 안 무서워. 내가 다 지켜주니까. 여러분 은혜랑 그 헤르제라로 가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은혜야 너 뭐야? 하나 둘 셋. 와. <웃음> 거짓말하지 마. <웃음> 와 무서워. <웃음> 근데 여러분 목소리 만 무서워 이렇게 들어가자 은혜가 모자이크돼 있어서 근데 사실 표정 어떤 줄 아세요? 눈썹 이렇게 해서 <웃음> 무더워 무더워 하고 카메라 보지도 않아. 요 무더워 이렇게 찍고 있어. 무더워. 어, 무더워 자, 여러분 일단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흰자같아요 은혜야 야 이거 왜야뭐 생각하지마 안먹어 미쳤냐 진짜로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냥 보름달 물 해파리였으면 한번 먹어볼 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식용으로도 만들고 저번에 제가 심지어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요두빛보름달 해파리 있죠 요거는 제가 진짜 먹으면 저 진짜 은혜 잃어요 왜 나를 잃어? 너가 먹을 거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 한번 해봤는데 더했으면 완전 바싹 다 증발해가지고 흰색으로 말라붙는 모양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디 갈 거냐면 아네 해파리 샤워 한번 해봐 샤워 샤워 해파리 샤워. <웃음> 자 여러분 다음 실험은요 바로 요 후라이팬입니다. 자요 후라이팬에 해파리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촉수 위주로 해볼게요. 일단 몸통. 촉수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검은색들이 촉수 아니면 몸통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 놔 볼게요 이 길대라는 거 보이죠 은네요 음. 여러분 여기에 쏘이면 안 돼요 여기 딱 쏘이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제가 지금 고무장갑을 끼고 하고 있지만 고무장갑 끼고도 가끔은 뚫고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은혜 인상 쓰지 마 괜찮아 어, 아 웃고 있는 거구나 <웃음> 자 여기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 빨리 빨리 빨리 안 오면 해파리 촉새 해가지고 얼굴 부어가지고 얼굴 괴사되면은 안돼 너무 슬퍼 됐지 <웃음> 자 바로 후라이피엔 팬 아니 냄비에 네. 그리고 바로! 그, 불이야! 이거 뭐냐? 어? 지금 벌써 끓고 있습니다. 어, 그냥 물 끓는 거 같지 않아? 물될거 같아. 근데 보리차 같다, 맞지? 먹어보. 아, 나면 진거해바 이보. 너 진짜 가위바위보 개 못한다, 근데. 저 아, 고고형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 <웃음> 라면 냄새나. 거기다 라면 많이 먹어서 그래. <웃음> 얘네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몇 퍼센트는 이제 또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볼게요. 약간 물풀 같은. 니네 입에 발라보자. 너 진짜 오늘. 어, 똑같은 약간 그런. <웃음> 아, 엄청나네. 싫으만 그거 한번 쳐봐, 여기. 그럼 안 돼. 어, 왜? <웃음> 너 여기 함몰대. 뒤집어냈네. 잠러만 지금 거품 같은 게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봐봐. 이거 짜박이티 네 소스 아니야? 니질 <웃음> <웃음> 나는 뭐 어쩌라고라는 너한테 신호를 보내고 너는 그냥 거기서 웃으면은 너 <웃음> 너는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웃은 거 아니야? 여기 빛친니 네 얼굴이 너무 웃긴 거야. 낙자 낙자 낙자 낙. 이거 봐. 지금 수분 다 빠지고 흐물거리는 고체 느낌의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싼 애들이야. <웃음> 아 진짜? 너 요새 무슨 만화 봐? <웃음> 바로 터! 터! 여러분 얘가 남은 애들입니다 보여 콧물 아 맞다 실제로 영화나 엑스트라 할때그 콧물 있잖아요 요 해파리를 쓴다고 해요 그정말 치고 있네 어? 너 스타일리스트였잖아 못 봤어? 해파리 옆에 삼고 있는 거? 어 속올 <웃음> 뻔했네 <토플포였네. 웃음>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다 아, 타고 지금 요거만 남은 거거든요 이건 어떤 성분일거거네요 그리고 보면은 얘네가 몸통만 거의 다 날아간 상태고 자, 요 촉수는 아직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다 냄새, 바다 냄음 이런 거개 싫어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비호감적인 바다 냄새가 아니라 약간 미역국 냄새가 계속 약간. 어너 또. 소. 아1등 신랑감 아니야, 은혜다 받아주자. 또 다른 거 한번 해봐. 소라. 독비 가면 에이. 아, 소. 어, 아. 어 너무 잘해. 어떻게, 은야등 신랑감 아니야? 그좀비는입 냄새 날까 봐 무서워. 나 오라 안 줘. 알겠어, 위안. 상만나 아, 이거 먹어. 야, 빨리 와. <웃음> 잠깐, 이거. 아 미안해, 상만나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상만나. 아 너가 보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미안해. 아야야야야 미치놈아아이쳤어 <웃음> 저렇게 제가 봤을 때칸 가요 칸곧간 칸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싹 쓸어볼게요. 내가 마침. 안 잡힌다고 했지? 미칠래 잡혔잖아. 장난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아, 빨려들어. 그러니까. 진짜. 오그럴고 어, 나도 그럴거봐 장난으로 이것도 멀리서야 돼 근데 말려 들어가는 게 웃기겠다 여기서? 어. 이거 재미없네아재밌있어자 <웃음> <웃음> 여러분 아무튼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90%는 다 증발됐고 요 나머지 딱 10% 정도 남은 거 같아요 자 얘네들은 하나 둘셋 어때? 야 발성이 쓰레기네 아, 잠겨있네 그냥 그건 너고 <웃음> 나는 아니야 <웃음> 꺼버려 부어버려 설거지 해버려 너 표정 풀어버려 아 뭉서워 너왜 무섭다 한는 것도 귀여운 척 하려고 뭉서워라고 해? 아 뭉서워 그렇게 하면 귀여워? 아 뭉서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냄비 끓여먹고 자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요 바로 해파리를 딱 해가지고 토치로 한번 조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딱 해가지고 자 여기 올려놓고 그냥 이거 이렇게 만져봐도 돼? 아아니야 음. 하지마 제가 은혜한테 위험한 그거는 절대 안될것 같아요 은혜가 만약에 없잖아요 저는 <웃음> 너무 좋을 것 같지? 예자 <웃음> 바로 좋야요 여러분 한번 조져볼게요 오안 녹지? 자, 여러분 엄청 쫙 빠르게 녹을 줄 알았는데 안 녹아요 오오야야야 타기도 한다 여러분 요거는 다른 그 성분인가 봐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지금 불이 붙거든요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거 자 여러분 위가 에 타면서 볼륨이 계속 꺼지면서 옆으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어요 윗부분에 저장돼 있는 그 수분들이 약간 밑으로 축축축 천천히 내려가면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계속 조져볼게요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위에 생긴 막 있죠? 그걸 요 숟가락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오, 이 점막이 엄청나네. 그래가지고 위에 타나 봐.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나머지 그냥 싹다 물로만 변하고 있어요. 뭐제 냄새. 나. 아, 제 냄새 난다. 화산 폭발 했을 때 있지? 그때 어, 우리. 화산 폭발.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실로 남았습니다. 해파리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파리를 한번 얼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 자고 거기 안에다가? 어. 그리고 누구 줄 건데? 너. <웃음> <웃음> 눈뜨고 코 베이징 오케이 와 촉수는 근데 다 나간다 맞지? 여기 검었잖아요 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빼면 다 그냥 흰색이야 아닌야 <웃음>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은혜야 <웃음>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요정도만 딱 해가지고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여기 촉수도 가득히 들어가 있어요 요거 딱 해가지고 굴려서 묶어버려 안묶였는데 유튜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묶였다 하는 거 알겠어? 열 여러분 여기다가 딱 넣고 꽝꽝 얼릴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 요 대가리로 닫아버려 네, 너 이런 할수 있어? 대가리로 닫아버려? 아니 아니? 어. 넌할수 있어 아니? 유튜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뭐야 하나 둘셋 대가리로 닫아버려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다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꽝꽝 얼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얼른 해빨입니다 알파워.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24시간이나 얼렸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른 같은 경우에는 꽝꽝 얼어야 되는데 이거 봐봐 보이지? 자 여러분 이게 각 액체마다 어느 점이 다르거든요 뭐 물은 0도 뭐 다른 거는 뭐 마이너스 몇도 자 요런 식으로 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과거든요 여러분 화학공학과를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참 본의 아니게 요런 매력을 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하하하하 <웃음> 매력 있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 근데 이 해파리의 어느 점은 조금 다른가봐요 이거 봐봐 여기 지금 물기있는거 보이지? 야 이거 까딱하다가 바로 녹겠다 맞지? 약간 원석 같지 않아 내가? 우와 어 이거 봐 벌써 녹기 시작했어 자 해파리를 요렇게 올려봤는데 요거는 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순순 100% 해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어느 점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녀석을 마지막으로 또 퇴치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퇴치하는 거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저 따라오세요 빨리 와 해파리처럼 되고 싶니.. 아우 으아! 롯나 카리스마 있어. 끝!